뭐든지 원샷해버리는 남자 원샷맨이다 착! 오늘은 비슷한 음료의 대표 구독자분이 요청하신 아이디어인데요 김혜자님 감사합니다 요즘 요청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자님 시청자님 너무 감사합니다 밀키스와 안 마사는 우유 맛이 막 나는 음료수인데요. 이두 음료가 서로 맛이랑 색깔이 완전 비슷해요. 검색을 해보니까 밀키스보다 암마사가 더 먼저 출시됐더라고요. 암마사는 1982년에, 밀키스는 1989년에 출시해서 암마사가 먼저 출시가 됐더라고 하더라고요. 밀키스는 바라미엄 밀키스 라는 광고 멘트로 유명해졌고요. 또 의외로 러시아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네요. 우리나라에 없는 밀키스 종류가 10가지나 된다고 합니다. 진짜 대박이에요. 대박! 그러면 원샷해 보겠습니다. 자! 음료 맛이 비슷한다고 해서 원샷을 해보니까 밀키스 맛이 더 강하게 나는 것 같아요 안마사는 탄산이 더 강하고 밀키스는 우유맛이더 강하기 때문에 밀키스의 우유맛과 안마사의 탄산이 섞여진 맛이 나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맛있었던 조합이 맞습니다 원하시는 음료수 원샷이나 믹스 리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야물딱지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든지 원샷 해버리는 남자 원샷맨이었습니다 c h a up?